여러분 안녕하세요. 목표입니다 오늘은 네, 네. 요 복코 어... 저는 좀 코가 좀 완벽한 그 한국인 전형적인 복코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. 네, 코가 좀 높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나머지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한 상태고요. 아이 메이크업은 지금 강하게 하지 않은 상태고 립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느 정도 맞지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코, 노즈 쉐딩을 해서 코를 높아 보이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미간이 좀 넓은 편이고 코가 긴 편은 아니에요. 그냥 평균적인. 그리고 콧볼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요 콧등이랑 요코 라인이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. 일단은 이마 라인을 좀 까주고 라인을 시작할 때이 눈썹 앞머리 눈썹 아래 부분에서 시작할 건데요. 이렇게 보실 때 손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꺼진 이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에 라인을 따라서 그려줄 건데요. 이 제품은 메이블린에서 나온 컨실러인데 조금 색이 진한 색깔이요. 요걸로 라인을 잡아 줄 거예요. 콩콩콩콩 찍어서 요 라인을 이렇게. 손가락에 힘을 빼고 요 라인을 따라서 그려 주세요. 1차 가이드를 이렇게 잡았고요. 요런 무펄. 무펄에 브라운 섀도우가 있어요. 저희 음영 잡을 때 많이 쓰는 섀도우죠. 이런 섀도우를 이용해서 라인을 한번더 잡아줄 건데요. 요런 둥근 섀도우 라인에 붓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시작했던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줍니다. 네, 여기 양은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. 한번 돌아가면서 붙여주신 다음에 손등의 양을 적당량 덜어서 사용을 해주세요. 덜으신 다음에 앞머리 부분을 따라서 내려와주세요. 그 다음에 라인을 펴줍니다. 두뜨기면서 펴주세요. 저는 이코 등이 굉장히 통통한 편이기 때문에 그안 부분을 한번더 터치를 삼각존으로 여기를 한번더 해줘요.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라인을 한번 더. 그리고, 여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, 여기도 한번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. 이렇게. 특히 저는 콧등이 굉장히 통통한 편이기 때문에, 이 라인을.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줄 건데요. 하이라이터는 헤라 아이 브라이트너를 사용해줄 거예요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붓으로 생겨서 그리기 쉽거든요. 이 콧등, 이 부분하고 콧대. 이 부분만, 이렇게이만 살짝. 그 다음에 아까 전과는 확연히 다른 콧대를 보이시죠? 특히 저는 여기가 여기가 좀 중간이 여기가 좀푹 꺼졌어요. 그리고 큰 왕울이 굉장히 큰 편이라 여기 이 삼각존이 이 부분에 음영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코가 높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